우즘 대게는 얼마씩 돼요? 네. 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오늘 찾은 곳은 울진에 있는 죽변항에 왔습니다. 예, 방문일은 12월 2일 금요일이었고요. 어, 방문 시간은 오전 10시 30분, 좀 이른 시간에 방문을 했습니다. 이 어선들이 간간이 한두 대씩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간단하게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이제 경매를 구경하러 가는데 이렇게 땅이 버려져 있는 생선이 하나 있었어요. 혹시 무슨 생선인지 아십니까? 예, 이게 굉장히 큰 생선인데, 이건 새끼예요. 바로 이제 만색이라는 생선이고 이게 제가 이거 먹어 보진 않았는데 맛이 썩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 그런 생선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뭘좀 잡아 왔나 좀 봤더니 대구 회대 아주 실 좋은 대구 회대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구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이 대구 회대 같은 경우는 탕으로 끓여 먹어도 정말 아주 뽀얀 국물이 나면서 맛있는 그런 생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요새는 이제 대구가 많이 잡히는 철이죠. 그래서 이제 대고하고 대고회 대구 때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찾은 곳은 회 직판장으로 왔어요. 원래는 또 다른 곳에 회 센터가 있죠. 근데 오늘 제가 찾은 곳은 이게 화로의 센터라고 하는 직판장에 왔습니다. 이제 안으로 좀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건물이 상당히 좀 오래됐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좀 많이 나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들어갔을 때 살짝 그 하수구 냄새? 이제 그런 냄새가 좀 났어요. 그래서 조금 그런 거는 좀 정비를 하면은 아, 좋지 않나? 아,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게 점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대게가 그렇게 많이 예, 있지도 않았고요. 요즘 대게는 얼마씩 돼요? 대게는 6만원1만원 작은 거는 세마리가 1kg 정도 나오고요. 어. 이런 거한 800g 정도 나오고. 요즘 살이 좀차이 네, 한글로만 선별해서 가깝는 거예요. 이건 홍게죠? 네. 홍게는 얼마씩이에요? 홍게 이런 건2만원이요 2만원. 이런 건 15,000원. 2만 2만 네. 크기에 따라 틀려요. 아, 이거 줄가자미는 얼마씩이에요? 줄가자미 수록 8만원 바닥에 보면 이끼들이 좀 많이 있고 좀 어, 물이 많이 있어서 좀 미끄러운 편이에요 자연산 같은 경우는 주치가 조금 보였고요 자, 가자미류 그리고 요즘 맛이 좋은 성대 이건 뭐 탕은 기본이고 회가 아주 맛있는 그런 생선이죠 네, 이 시장이 좀 장점이라고 말을 하면은 호객이 어, 거의 없습니다 네. 자유스럽게좀 이렇게 편안하게 이제 구경할 수 있는데 이 여기는 또 자연산하고 양식이 이제 같이 이제 이렇게 판매를 해요. 꼭 자연산만 있는 곳은 아니고요. 그 대신에 이제 호객이없고 이제 자연스럽 자연스럽게 좀볼 수는 있지만 이제 물고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요즘 뭐 동해 쪽에 어획량이 많이 감소했다고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네. 시장 좀 조그만 하죠. 좌우로 몇개한 20개도 안되는 것 같아요 점포수는 근데 사람이 없는데 조금 뭐라 그럴까 정돈되지 않은 어수선한 분위기 인것 같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 수조 같은 건좀 넓어서 이런 거 대방어 같은 거는 좀 넣기 좋은 것 같습니다 강담돔 조금 보였고 그다음에 이제 자연산 멍게 네, 이런 거 이제 로에 2만 원0 0 판매를 하네요. 근데 확실히 자연산하고 양식하고는 그 향이 좀 틀리는 것, 것, 것 같아요. 네, 문어오징어 키로에 4만 원이면 조금 가격이 있는 편이죠. 다음 이제 갯줄이가 있었고, 가리비 이렇게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수입산 이제 판매를 하는 겁니다. 오징어는 얼마씩이에요 오징어 만원한 만 원? 마리만 원한 마리만 원이요 네. 응. 치치에요한이요한 응. 마리만 응. 원이에요 응. 요이요한이리 응. 네, 이렇게 손질하는 방법은 뭐 다른 어시장들하고 좀 비슷, 비슷합니다. 이제 마켓 스타일로 이렇게 막 썰어주는 이제 그런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회를 손질하고 하는데 급하지 않고 천천히 이야기 하시면서 하세요 그러니까 사러 오신 분들도 좀 느긋하고 판매하시는 분들도 좀 느긋한 편인 것 같아요 네, 이제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근처 식당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초장비가 1인 6천원에서 7천원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아, 초장비가 만만치 않아서 요새 좀 이렇게 이용하는 게좀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 모텔을 지나서 가면 또 회센터가 하나 더 있어요 이또죽변항이라고 해서 국산 대게만 있지 않구요. 이제 러시아, 아, 킹크랩, 대게 모두 다 취급을 합니다. 네,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은, 화로 직판장은 좀 내부 정리가 좀 필요하고, 그냄새나는 거, 이제, 그거를 좀 개선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호객이 없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자연산하고 양식을 모두 판매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손질비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가격입니다. 네, 오늘 주변에 있는 활어 직판장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